들었어요? 응. 아빠 생일 축하해요 생일 <웃음> 해요 <웃음> 뭐야? <웃음> 갑자기 왜 이래? 대박이야. 아 당신 시킨게 아니라? <웃음> 어아 너무 웃긴다 지휘야 그럼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해줘 시작 아, 축하, 가, 하니나 생일 축하 하니나 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 하니나 아빠. 축하해요 오 웬일이야 어, 대박 응. 녹음했어? 어 녹음했어 어. <웃음> 쥐야 고마워 응 쥐야 <웃음> 아빠 꺼낼게 <웃음>